안녕하세요 요즘여자입니다 오늘은 거의 1년만에 서울나들이를 가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지금 좀 어제까지는 맑더니 오늘부터는 비가 오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저희 언니의 친구가 콘서트표를 줘가지고 거기에 가기로 했는데 새자전거라는 어, 그룹의 오치영이라는 메인보컬 가수가 하는 단독콘서트래요 음악 듣는 건 좋아하는데 콘서트 같은데 일단 가본 적이 없기도 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간다고 했어요. 지금 가기 위해서 일단 좀 채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화장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. 진짜 하고 싶을 때만 하는 편인데 보통은 선크림만 바르고 다녀요. 자끝 농담이고요. 전 파운데이션도 그냥 아무거나 써요. 파운데이션을 했습니다. 제일 중요한 눈썹. 저는 눈썹 문신을 한 거를 좀 후회합니다. 처음에 하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다 지워진 거예요. 그래서 리터치를 받으러 가서 좀 진하게 다시 했어요. 그걸 굉장히 후회 중입니다. 그랬더니 1년 반이 넘게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. 지워져도좀 애매하게 지워져가지고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눈썹 화장을 못하는 느낌? 왜 눈썹은 양쪽이 똑같이 안 그려질까요? 그냥 화장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썹이 생겼다 싶으면 이제 그만해 줍니다 <웃음> 아이브로우.. 아니 아이섀도우도 쓰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3개 독일에 있을 때는 이런 화장을 1년에 딱 일주일 정도 안본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날만 아이라인도 진짜 안 하는데 끝에만 살짝. 독일에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. 제가 그동안 뭘 했냐면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. 그래서 이방 꾸민 거를 기록을 살짝 살짝 해놨습니다. 그래서 꼭 보여드리려고요. 시원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벌써 한 달이잖니? 이런 쉐, 쉐딩이나, 어, 이런 블러셔 같은 것들은 그냥 하는 척만 해줍니다. <웃음> 잘 모르니까요. 사람들은,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길래 저도 한번 따라서 사봤어요. 이런 거 해도 티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일단, 어디서 본건 있어서 이런 건 해줍니다. No, not yet. Make some noise! <웃음> Heck no! 어 오늘 왠지 귀걸이가 하고 싶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. 마지막으로 입술을 발라줍니다.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? 아니 이짜 갑자기 열려있고 시인척까지 올라갔다 우산은왜 우산은 왜 까먹으셨어요? 우산 우산은 누가 까먹어? 네가 까먹었지 뭐 아니거든 내가 까먹은 거 아니고 근데 오늘 가져왔었어요. 나 지금 얼굴이 너무 부었어 나 간다 아 그렇게 하고 싶에면 라면을 왜막짜 그래서 완전 매들여야 맞아 음, 거의 롤러코스터도 할게 한데... 고민하다 이번에 <웃음> <웃음> 유관에 왔는데 이번에를 기다려서 먹어요. 진짜 말이 되나? 차리가았나요 이번은 1번이 우리 한바탕 하고 콘서트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서울로 놀러 나오는 건참톤한 일인 것 같아요 경기도민은 참 힘듭니다 아, 맞아. <웃음> 그냥 동네에서 놉시다 <목소리> 공연이 끝났어요 저희 싸인 c d 도 받았어요. 이 그룹이, 이 그룹이 빨리빨리 유명해져야 돼요. 맞아요. 노래 진짜 잘해. <웃음> 너무, 생각보다 너무 노래를 잘해서 감동 먹고 나왔어요. OST 그룹면 너무 잘 부를 것 같은 게그 목소리 자체에 되게 짠내 소울이 있어요. 반박에 아 <웃음> 이해함. 어. 그 분이 판타스틱 듀오에도 나왔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3월 8일날 새로운 신곡 길이라는 그 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드리려고요. 네 간만에 서울 나들이 좋은 노래로 끝냈네요. 좋아요. 자, 이제 다시 먼 길을 돌아서 무릎을 꿇어 시다 경기도민 힘들다. <웃음> Belle, belle, turbante, or riposo.